알타리 오늘 알타리 그 물김치 담으라고 두단 한단은 우리 딸 주고 한단은 우리 먹고 딸거안 한다면 요즘 딸 거를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딸 거를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어차피 하니까 갈일 응. 있으니까 아. 갈일 있으니까 갈때 갖고 가야지 아휴 지금 새벽인데 <웃음> 아, 대낮 같아 응. 그야지 여름이니까 지금 몇 시야? 6시? 아니야. 6시 넘었지? 그럼 음. 된날지 5시, 5시 안 돼도 하나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김치만들고 있네. <웃음> 아니 이거 살았는데 빨리 안 따두면 뭐 이게 이파리가 노래지니까 빨리 해야 돼. 새가 어디에 집 지었나봐. 이게 알타리 울다 집 지었어. 아, 아니 근데 위에 있구나. 이게 알타리 가 여름 알타리인데도 괜찮네 크기도 그렇고 잘못 사면 이게 막흰 백이고 그러는데 연, 부드, 연하네 연흰 백인다고? 응뼈 어? 여름 아. 알타리는 잘못 사면 뼈백이요 어, 응. 근데 이거 부드럽네 열 이게 알타리가 조금 흙이 말라가지고 붙어서 잘안 닦이네 손으로 좀 문질러주면서 딱희쳐야 되겠어요 다 소금 했지? 음. 이게 소금 2컵 종이컵으로 2컵이요 물을 위에다 뿌려줘야지 이게 잘잘 잘, 숨이 잘 죽어요 이렇게 하거든 난 이제 맨날 엄마가 반찬하는 거 봐갖고 웬만한 거다할줄 알겠네 나 못해 왜 못해? 응그만큼 어. 봤는데 뭐 돼? 김치 담은 거 어떻게 담고 하는 거다 그 알지? 대충. 나 김치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<웃음> 김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? <웃음> 나도 이제 니가 담아 먹어 니가 어, 한번 담아 봐, 응? 어? 알았어 씻어봅시다 <웃음> 2시간 반 됐는데 이렇게 절거졌네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시간은 응? 어?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면 빨리 절거지고 조금 덜 들어가면 늦게 절거지고 그래요 아까 세번 씻어가지고 한 번만 씻으면 돼 너무 많이 시키면 단물이 다 빠져 배두개 하고 양파를 가를 거야 그냥 잘라 아니 그냥 가를 건데 음. 잘르면안 되는 건가 얘 어. 잘르면 갈기 나쁘지 아. 얘 가냐 그러면 이거를 짤 거야 물만 넣으려고 너무 이거 건더기까지 다 넣으면 국물이 너무 너무 걸쭉하더라고. 그래서 맑아지려고 국물 만들 때 갈아놓고. 안 그러면 믹서기로 갈으면 되는데. 왜? 갈고 갈고 짜지 왜 그러면? 응 이거? 어. 왜, 이게 이렇게 해서 짤 거야. 그냥? 어, 믹서기다 갈아보면 너무 곱게 갈아져갖고. 어, 이거 하나 찼어. <웃음> 많이 나오네. 두두개 어? 갈았는데 꽉 차네. 어두개덜 갈았는데 좀 남았어. 오. 하나 찼으니까 여기다 붓고 이게 자루가 되게 뻣뻣해. 양파하고 배하고 보면은. <웃음> 국물이 잘 짝지긴 하지. 아우, 매워. 아우, 눈매워. 응. 음. 눈 맵지? 슬슬 맵네, 지금. 응. 음. 이렇게 강판에다 갈아야 되는데, 응? 믹서에다 갈면 너무 구우니까 잘안 걸러져. 됐다. 이게 밥을 갈 거예요. 이게 찹쌀을, 찹쌀 풀 써서 넣으면 좋은데, 더우니까 내가 밥을 넣을 거예요. 풀 쓰기 싫어가지고. 마늘도 넣고. 생강은 좀 잘라서 넣어야지 생강 또 새우젓을 새우젓만 좀 넣어봐야지 넣으려고 새우젓 오젓이야? 이거? 오젓 아니야 추젓이야? 육젓이야? 음. 추젓! 추젓이라고 하더라고 고추는 따로 갈거야 오늘 물을 붓고 갈아오겠습니다 응 음. 음, 갈아오세요 고추를 넣을까? 응 음? 엄청 곱게 갈아져 붙지요 와 이거 똑같은 물하고 여기다 그냥 고추 넣을게 이게 금고추를 넣어야지 국물이 덜 텁텁해 그 풋고추 빨간 거 넣으면은 국물이 너무 걸쭉해갖고 여름에는 꼭 이거 금고추를 나는 넣어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바짝 찍어 이거 다 갈아 여기다 불거야 이것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렇게 짜게서 이렇게 넣으면 은 익으면 은 이것도 맛있어 고추가 실랑 같이 넣을 거요. 원래 기계가 길게 썰었었나? 이거? 음. 아니 이거 이제 알타리니까. 알타리라서? 음 아니 그 열무에도 이렇게 길게 썰어도 돼. 여기서 매콤하면서 이것도 시금시금하니 맛있어. 와 갈수록 눈이 더 맵네요. <웃음> 이게 청양. 눈이안 뜨리네. 이게 청양 고추야. 빨간 것도 좀몇 개만 던져줘야지 색깔 이쁘게. 뽀다구나라고. 뽀다구 <웃음> 이게 맞아. 요 뽀다구나라고. 뽀다구나라고 넣고 또 쪽파. 쪽파가요. 이제 요새는 이게 이제 끝물이야.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굵어. 나중에 꽃쪽파 내일 머리 이거 머리만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이거 이거 이제 새콤달콤하게 담을 거예요. 이파리는 또 장아찌 않고 이렇게. 이게 맛있어. 이렇게 담아놓으면 시골에 할머니가 꼭 이런 거 많이 담았어. 그 생선 횟집에 가면 이게 그치. 이게 그파파 대가리 하얗게 하고 나오잖아. 네. 새콤달콤하게 해갖고 그거, 그거 하는 거야 이걸로. 그 이름이 뭐더라? 응? 그게 이름이 파. 뭐가 있는데? 이름 따로 있어? 음. 파 아니 쪽파 피클이었지. 쪽파 피클 아니야? 아니야. 어? 아, 아니라고, 일본어로 뭐가 있었지아 그건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그걸 해줘요 그러면 어? 맛있으니까 그거, 그걸 해달라 그거 할거라니까, 며칠 있다가 음. 미나리 미나리 이거 먼저 그, 그 미나리 효소 담았잖아 음. 그게 이렇게 컸어 우와 오. 그래서 미나리 이간너간 간, 어, 독서에 좋으니까 이 미나리 좀 많이 넣을거야 아 해서. 이게 씹혀, 이게 이렇게 큰데 이것도 익으면 괜찮아. 진짜 크다. 응. 간에 독소를싹 빼준다잖아, 이 미나리가. 술, 술 약,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미나리 효소를 많이 해서 드시면 돼. 이 액젓이 들어가야 확실히 맛있어. 아유. 액젓 안 넣고 한번 해봤더니, 호명매에 들어가없네빠졌네 해봤더니 깊은 맛이 안 나. 이 액젓은요, 간 박았고, 조금 더 넣어야 돼. 아 액전 이게... 냄새 확올라오네 응. 어? 구수하네. 액전 냄새가? 음. 이게 뭔지 아냐? 이게 고기국물이야. 냄새가 따뜻하네. 응. 어. 그리고, 저기, 매실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알타리니까. 알타리는 좀 빨리 안 물르거든. 이게, 이게, 이게 때문에 안 되겠다. 매실, 한 100ml만 넣어야 되겠다. 많이 넣으면 큰일 나. 물러 100ml도 많은 거 아니야? 응? 어? 아니, 물더부을 건데. 응. 음. 우리 난 물, 나물 많이 부을 거야. 나는, 저기, 그거 여기 물김치도 나는 깨 넣어요. 물김치도깨 넣으니까. 물김치에도가 아니라 다 넣지? 다 넣어. 전라도는 깨안 들까 한 데가 없어, 다 넣어. 이 깨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. 공부하는 학생들, 응? 어? 깨 이거, 깨 강정이랑 이런 거 음. 많이 먹이면 머리가 좋아진대잖아 머리가 총명해진대이 정도 하면 되려나? 조금 고춧가루 더 넣자. 고춧가루는 자유예요. 빨갛게 하고 싶으면 더 넣고, 덜 빨갛게 하고 싶으면 덜 넣고, 설탕도좀넣어고설탕이누리소리하네 이거 오늘 샀어. 이거, 그, 자일로스, 난... 자일로스 설탕인데, 갈색 자일로스 설탕이에요. 이게 더 비싸. 더 좋은 건가? 음. 야, 약간, 약간 짭조름한데, 이제 알타리가 될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. 얘넣면끝이냐아 뭐 음. 아니, 맨날 알타리 국물 없이 담아봤으니까,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서 먹어보려고. 이렇게 해서 먹어도 이게 무가 익으면 시금시금 많이 어? 맛있더라고 이정도로막 국물 너무 많이 안 붓지 음. 말고 응 어? 맛있겠어? 물... 물... 물국수? 뭐야 물국수 다 이건 물국수 뭐야? 국물 좀더 볼까? 국물 좀더 부셔도 돼. 응좀더 음. 부술까? 음. 여름에는 이렇게 담아갖고 국물도 떠먹고 뭐 국수도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그래. 맛있겠다 맛있죠요 네, 맛있겠네 <웃음> 응. 삼삼하게 먹으려면 조금 더 넣어도 돼 물을 이정도로 응, 이건 무가 맵지가 않아 응. 무가 안 매운 거라 하루정도 싫어 놨다가 냉장고 넣어도 되고 식물 좋아하시면 한 이틀정도 나눠도 되고 엎어버려? 엎어야지 <웃음> 오늘은 왜엎으란 말을 안해? 응? 아따 이라고 그냥 총 알타리 물질들다어 버렸어 잉? 이거 예, 이으뭐 겁나 맛있겠어라. 감사해요.